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요청이 있었던 요젤레일 셀프로 소오프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. 저도 유튜브에서 배운 완전 꿀팁이 있는데 진짜 쉬워요. 준비물도 이렇게 젤리무버랑 요 온타월로 쓸 수건 그리고 호일이랑 타일 이렇게 끝입니다. 먼저 이 표면에 있는 젤네일들을 탑만 갈아준다는 느낌으로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줍니다.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틈을 만들어줘서 이 안으로 이 리무버가 스며들어가지고 젤네일이 뿔려진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. 많이 갈아주면 많이 갈아줄수록 잘 벗겨집니다.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혀서 잘 감싸주고, 호일로 이렇게 꽉 감싸줍니다. 제가 그 플라스틱 집게 같은 것도 샀는데, 그것보다 호일이 열 전도율을 높여줘가지고, 훨씬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온타월, 좀 뜨거운 김을 많이 빼준 다음에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덮어서, 5분만 있으면 됩니다. 근데 이게 댓글을 보니까 이 호일이 열을 엄청 잘 전달해가지고 을이 수건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화상 입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되게 온도를 잘 체크해가면서 5분만 있으면 돼요. A few minutes later. 5분이 지나가고 이렇게, 이렇게 호일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푸셔로 이렇게 살살 밀어주는 거죠. 진짜 엄청 잘 벗겨져요 이 상태에서 제거가 잘 안된 부분은 파일로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완전 깔끔하게 제거가 됐어요. 이런 네일 오일을 발라주면 끝입니다. 샵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똑 떨어지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한 번에 찔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완전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샵갈 시간 없으실 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